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토이 하우스에 이어서 겨울 왕국 컨셉으로 이제 두 군데가 오픈을 했어요. 삼청동 지점으로 먼저 와봤는데요. 이렇게 안나라서 커플룩 같이 이렇게 있고 보러 왔습니다. 믿고 가는 스모마켓 아닙니까? 울라프가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위에는 또 울라프가 뒤집어지게 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 이 느낌. 짠. 얼굴 잘 쓰네, 얼굴 잘 쓰네.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안나예요. <웃음> 오늘은 제가 숨어 있겠어서 열리는 겨울왕국 컨셉으로 문을 연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도시 파괴. 뉴욕 하 s n 드스노우맨문좀 열어주세요. 들어가고 싶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가오픈 날이요. 정식 오픈은 11월 7일 날 정식으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예후편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입구 코터존이 또 있습니다. 울라프랑 올라프랑 울라프냐 올라프 올라프지 올라프 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와 프로즌 2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와 이거 얼굴 고컬인데 이거 아 이거 안 보이시죠? 되게 예쁘다 얼굴이 딱지만한데 아지 알지, 알지 이게 퍼즐도 있습니다. 퍼즐 아, 잘 못해가지고 아, 이거 뭐야 아, 이만한 게 아, 있어? 올라프가와 이거 올라프가? 예쁘다. <웃음> 우와, 이게 밖에 봐 밖에 와 엄청 디테일한데 역시 싱잉인돌 아, 어디 온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겨울 왕국 같다야 아, 이렇게 아, 너무 귀엽게. 가방 버리네와 너무 깼다 얘는 이게 좀 복실복실하네 촉감스가 아주 복실복실해요 요거는 이거 바둑눈 약간 내 스타일 아니야 바둑눈 스타일 을로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인기인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으긴 하는데 이런 거붙여놓으면 되게 예쁘겠다 방에 한번 겨울왕국 존으로 한번 꾸며볼까 여러분 와 올라프의 디테일이 몰랐던 몸이나 그냥 흰색, 그냥 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 결정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군요 몰랐네 어 이것도 예쁘다 조이팅이야 어, 이거는 진, 진짜 진, 포스터예요 진, 진짜 어. 진보 예쁘다 쌈뽀 도자기야? 도자기인데1 5 0 0 밖에 안해 이거 그거 아니에요? 트라이탄? 이거 트라이탄 소재 맞아요 에코젠 행복한 나를 <웃음> 맞아요? 수정품이에요 <웃음> 네 수정품이에요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또 약간 그성느낌인거에요와 어떻게 이런 생각? 우와 우와 저기 완전 인스타 감성인데 저기 <웃음> 당근이 당근이 또 있어요 여기 이 주둥아리에 지금 뻔쩍이가 붙었는데 여기도 지금 뻔쩍이가 붙었잖아요 너지 넣었지, 너지 너지 너딱 걸렸다요? 오 <웃음> 여기 약간 진짜 인스타 감성 집이구나. 이거 뭐예요? 이건 뜨개질 하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 직원 뱃질 <웃음> 하다가. 아, 하다간 거예요? <웃음> 여기가 진짜 대박이네. 여기 아주 줄서겠는데요줄 서서 찍겠는데? 근데? 와, 여기가 진짜 대박이네. 진짜. 아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사진만 찍어도 아주 이쁘게 나오는 그, 고로운 포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이거 다 <또> 흘리면 <하려면> 어떡해? <웃음> 와! 이게 아까 여기 밑에 울라프 어 여기 들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울라프. 자, <웃음> like 이렇게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브라우니와 마시멜로와 핫초코와 당근케이크 이렇게. 당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디저트를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로서 요즘도 시그니처 초콜릿 되게 많이 나가고 있어. 마시멜로를 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핫초코맛마시라안니까 뭐 미안해, 내가 좀 맛있게. 좀게맛있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에몬 같은 뭐 달고 막 걸쭉한 막 이런 막 그런 맛 아니에요. 되게 뭔가 뭐 쌉싸름하면서도 난 이런 차 초코가 좋아. 막 너무 단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다 너무 달게 갔어. 무슨 깍두기에다가 국밥 먹는 것 같아. 코가 있어요 코코코코 코스모 코스모 안마의자 아, 코를 먼저 먹을게요 이게 뭐지 초콜릿인가? 와 뭐지 진짜 당근 맛인가?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카레멜 같은 맛이에요 음, 맞아 먼저 칼로 잘라 먹고 있습니다 너네도 한번 먹어보래요 안돼 내 거야 한 입에 안 들어 당근 케이안 좋아하는데 시나몬 과거가 좀 많이 들어왔는지 이 크림치즈와 조합이 아주 딱이다 너는 왜안 먹어? 얘는 왜안 먹니? 너는 왜못 먹어? 응? 그럼 그냥 먹어 이게 뭐. 오마마해 엄청 진해 초콜릿한 10개를 한 번에 먹는 느낌이야 스모마켓에 뒤졌던 저의 이게 먹고 싶어 난리났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안돼 아주 적당한 쫀득함이 있고 그렇게 달지 않아 음,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 다 먹었어 돼지국밥 먹으러 가야겠어. <웃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삼청동에 있는 네 윈터 하우스는 이렇게 네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태원에 있는 여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썸머 고고! 짠! 여러분, 이태원에 왔습니다. 네, 이태원은 네, 썸머하우스예요 썸머하우스 이렇게, 요렇게 안녕, 블라프가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어. 오랜만에 와보니. 오 야!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안녕하세요 떨어진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아직 가오픈이래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 대체 이런 느낌으로 할거라는 뭐 그런 거 여러분 가오픈 정시 오픈되면 물건들이 엄청 많아질거예요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렇게 대형인형 있고요 여기서 사산 찍는거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 <웃음> 올라갈때 이런 느낌 이게 아, <웃음> 이렇게 올라프 3층 아시죠? 토이하우스 때도 3층에 아주 뒤집어지는 거 있었는데 와 구름 아직 지금 진짜 완전 가오픈 큰일 <끝> 났어 지금 아직 꾸며지고 있는 중이라 구름 앞에서 또 사진 쓰는 거죠 블라프의 전용 구름 엘사가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 이렇게 확 <웃음> 나도 구름이 <그룹이> 이렇게 확이게 <웃음>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꼬꼬하잔 세레빠리삐리뽀요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아마 이제 스무어 마켓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픈 때한번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다시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여기 다 이렇게 온기저기다 계셔가지고 진짜 훅이야? 사진 찍으면 대박 렇게 나오겠네 이런 느낌이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팔기를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을 넣고 버블버블하면 은 피규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신기한데 껌뜨스를 이렇게 열어주라고 하거든요 이 물을 여기다 넣으면 오오오 오, 오, 오. 눈이 돼 눈이 돼 30초 정도 이렇게 흔들어줘요 어, 눈이 됐어요 여러분 수노 안에 눈은 아니야 눈은 아닌데 되게 눈같이 생겼네 안나가 나왔으면 된대 어우 이렇게 올라프가 나와서 너무 좋죠 여러분 이게 여기 위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커 보이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니다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아래층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리대로 넣고 딱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삼청동과 또 다르게 여기는 서머 컨셉이기 때문에 썸머 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네. 요 느낌. 오오오오오. 서서 이거. 안돼안돼안 돼. 아 지금 중요한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 <웃음> 뷰를 방해하셨어 요 지금. 아직. 탄산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네. 이건 탄산이 들어있어요 아주 굳이 그 다이어안 들어가지고 덧떨어졌는데 확 리플레쉬됐습니다 지금 엠케익을 먹어볼게요 눈 별장이 있어요 뭘로 만든 거지? 아. 이게 뭐야 아. 눈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 아. 단눈 <웃음> 오! 됐어?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작년 토이하우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맛있지 디지, 디저트들이? 어, 이 케이크 위에 누결정지에 같이 얹어서 요렇게 쌈 싸먹듯이 오는 거구 <웃음> 따로 먹는 걸로 잘 먹었습니다 11월 7일날 제 썸머하우스, 윈터하우스 이렇게 삼청동 이태원점이 오픈을 해요 아주 대박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또 뵙도록 <웃음> 바람이 갑자기 불었어 엘사가 왔나봐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았습니다